안녕하세요 옷을 좋아하는 패션의 페또라이의또패토예요 이제 점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렇다고 겨울옷 입기에는 너무 더워 보이고 근데 봄옷 입자니까 또 너무 춥고 그래도 저는 봄옷을 입어야겠어요 패토만의 자켓 5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자켓은 요바지으로된 자켓 저는 오버사이즈로 된데뷔자켓을 정말 좋아해요. 또 그렇다고 너무 심한 그런 오버사이즈는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좀 많이 오버된 그런 사이즈를 입는데 근데 또 적당한 오버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일반적이라서 그런 분들이 입기에는 딱 좋은 자켓인 것 같아요 네더로 돼 있어 가지고 입었을 때 생케일 스도 있어요 색깔도 밝고 근데 요 카라가 조그만 해 가지고 조신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단추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옷을 살때 단추가 너무 튀면 은좀 입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추를 바꿔서 입거나 그러는데 요거는 그렇게 튀지도 않고 그리고 주머니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허리 라인에도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허리 라인 이렇게 딱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포인트로 뒷면에도 포인트 가 들어가 있어요 트임도 들어가 있고 요런 크리미한 하늘색 셔츠랑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요 셔츠는 되게 얇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갔다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하필 그날이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바람 엄청 불고 여기 밑에는 청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롱으로 된 청스커트 요런 하늘색 깔 셔츠에다가 밑에 청으로 된 스커트나 팬츠를 입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회색으로 된 슬랙스? 그런 것도 같이 입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레더 자켓에 들어있는 가방은 요 자라 가방이에요 가방 속에는 여기,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귀여워 그리고 요것은 황토색으로 된 자켓인데 처음에 사고 조금 놀랐어요 좀 밝은 베이지 색깔인 줄 알았는데 좀어두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입을때는 안에 좀 밝은 색깔 입어야지 봄처럼 화사 입을까 어, 라면 냄새 어, 빨리 끝내고 라면 먹으러 가야겠어요 바로 요 자켓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인데 이거는 블랙업이라는 쇼핑몰에서 샀어요 이 자켓은 또 슬랙스랑 세트예요 같이 입으면 존 예! 너무 예쁜 것 같아 정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티셔츠는 소재가 좀 두껍고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애매한 날씨에 입기 딱 좋은 티셔츠예요 이 자켓이랑 같이 맺는 가방은 이 미니백이에요 악어가죽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진짜 딱 간단한 뭐 화장품이나 뭐 휴대폰 뭐요 정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예요. 무게도 되게 가볍고 되게 데일리로 들기 좋은 가방이기도 하고 끈은 길이가 원래 긴 건데 제가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짧은 끈도 있긴 한데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뻐요. 이 자켓은 크롭 자켓인데 친구가 마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켓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라 해가지고 이거를 골랐고요. 완전 오버사이즈는 아닌데 딱 적당한 사이즈의 자켓이에요. 그렇다고 또 팔이 너무 핏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자켓을 살때 이렇게 팔통이랑 아홀 어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그런 걸 디테일하게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자켓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정말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인 것 아닐 수도 있고요 개치니까 단추가 세개 똥똥똥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뭐 나쁘지 않아요 살짝 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 톤과 요 톤이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요 자켓은 색감이 정말 예뻐요 노란색인 거 같으면서 베이지인 거같으면면 아이보리인 것 같으면서 그런 오묘한 색감을 가졌어요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머니 디테일도 있고 여기 주머니가 없네요 음. 여기도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뒷면에도 쫙 아, 그리고 기장감이 딱 적당했어요 크롭 자켓이라고 하면은 완전 짧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딱 적당한 기장감이더라고요 단추 세개가 들어가는 적당한 기장감 제가 요 자켓이랑 어떤 걸 매치를 했냐면 요면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했어요 소재는 다른데 색감은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톤온톤 느낌으로 요 스커트랑 그리고 요 티셔츠 이 같이 이렇게 입으면 완전 봄 느낌 이 가방은 진짜 오래전에 구매했어요 W컨셉에서 이 브랜드에서 구매했었는데 가격은 얼마였지? 저는 이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했는데 뭔가 좀 심심한 옷 입었을 때이 가방 딱 매면 포인트 줄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주 매는 아이템이 너무 자주 매다 보니까 사실 끈이 떨어졌었는데 구멍에 맞춰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딱 각져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켓은 제가 진짜 완전 최애애애애에에아유몇년 입었는지 모르겠어. 한 3년 입었나? 타일 난다 해서, 산는 자켓인데 진짜 스타일 난다. 자켓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핏들이 많은 것같아 단추도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도 귀찮아서 다시 달리지도 않고, 어디에나 입어도 진짜 완전 이거 입으면 식쟁이 사람들이... 라켓 어디서 샀냐고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카라 넓이도 진짜 적당하고 안감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암홀의 넓이도 적당하고 팔총의 넓이도 적당하고 이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안에 좀딱 달라붙는 폴라티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폴라티 수치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오게 해가지고 시게딱 차고 입으면 진짜 예뻐요 뒷면은 이렇게 심플하고요 이렇게 트임 들어가 있고 주머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들어가진 않네요. 여기 안에는 검정색 기본 티셔츠랑 이런 인트가 들어간 슬랙스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입어볼게요. 이 옷에 맺는 가방은 이 가방이에요 엄청 야들야들해가지고 편안하게 들수 있어요 가방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악어 백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맸을 때 힙색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캐주얼하면서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 가방 끈 길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하나 둘셋 체크하네 있어요. 이거는 회색 자켓인데 이거 진짜 완전 대디 자켓 같아 이것도 스타일난다에서 샀는데 완전 오버사이즈 색감도 너무 예쁘고 두께감도 살짝 얇아가지고 회색, 검정색, 베이지색 이렇게세 가지는 진짜 기본템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를 엄청 찾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대박 오버사이즈 미쳤어요 이거 진짜 아빠가 훔쳐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존니 예. 팔도 엄청 길어요 좀 다른 자켓들에 비해서 팔이 많이 길어가지고 요거 한두번 정도 접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가슴 주머니는 없어요 뒷면도 다른 자켓들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여기 또한 트임이 들어가있어요이 자켓이랑 제가 코디한 아이템은 요 롱한 셔츠예요 완전 길어요 요거만 입으면 좀 심심하니까 요런 디티랑 이렇게 같이 타일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입으면 좋니